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3월 31일 또 새롭게 업데이트된 그랑사가의 이벤트에 관해서 한번 쫙또 모아봤습니다 업데이트 후에 총 11가지의 이벤트가 추가되었고요 그 중에서 신규 서버 관련은 요렇게 4가지가 추가되었습니다 어, 하지만 이 신규 서버 이벤트하고 어, 기존에 하시던 서버 어, 굿서버죠 굿서버 유저들도 똑같이 이벤트를 참여가 가능하니까 한번 순서대로 보시고 필요한 거는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첫 번째 이벤트입니다 준 서버 오픈 기념 재탕 페스티벌을 하고요 3월 30일에 업데이트부터 4월 15일까지 여기 적혀있죠 정확하게 날짜가 정확하게 적혀있습니다 하루마다 완료할 수 있는 미션들이 있고요 미션을 다 완료하게 되면은 이렇게 받기를 통해서 해당 아이템들을 봐줄 수가 있습니다 총 7일차까지 다 완료하게 되면은 SSR 그랑웨퍼 확정 소환권을 받게 되고요 이번에는 준 모델폰까지이 확정 소환권에서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그 전체 중에 랜덤 한개니까 이것도 좀 운빨 요소가 적용되어 있겠죠 자 하지만 현재 지금 버그가 있는데 보통 7일차까지 다 지나야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또 여기 바뀌어있죠 뭐니? 리스트가 이렇게 2일차 3일차 광크를 하시다 보면은 해당 1차로 미션 목표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보니깐 7일차 7일차로 된건가 아무튼 요 횟수만큼 어, 하루만에 다 채우셨다면은 미리 7일차까지 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어, 보이시죠? 또받뀌게 되네 지금? 몇일차께 완료된거지? 요런식으로 지금 7일차까지 꼭 가지 않아도 어, 해당 횟수만 채우면은 다 받을 수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두번째 이벤트입니다. 두번째 이벤트는 옵션에 서브메뉴 그리고 출석책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바로 이 특별 출석 이벤트입니다 7일차까지총 7개 받게 되고 마지막 날에는 SSR, 그랑 웨폰 상자를 1개 받게 됩니다 여기서도 준 웨폰, 고대 웨폰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이 이벤트는 4월 두번째 점검까지 한다고 하네요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자, 다음 이벤트는 4월 네 번째 점검까지 진행되는 이벤트고요 메뉴에서 업적에 들어가셔서 이벤트 업적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해당 적혀있는 미션을 완료하게 되면은 오른쪽에 있는 이 보상들을 받게 되는 뭐 그런 이벤트입니다. 어, 그중에서 토벌전 15판을 하면은 라탄의 마법망치를 받는데 이거 지금 새롭게 추가된 옵션 변경하는 아이템이죠. 또 이제 옵션 변경에 대해서는 또 따로 가이드를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 보상들의 최대 개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 다이아 3,000개, 성목기 열매 9개, 어, 그리고 각종 여기 적혀있는 정령석들 50개씩, 라탄의 마법 방치 5개, 그리고 SR 그랑웨폰 상자 1개, 은빛 왕국 명령서 10개, 그리고 배틀모드 티켓 상자 1개, 이 티켓 상자 안에서는 배틀모드 각각 티켓 5개씩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골드는 총 40만 골드를 획득할 수가 있네요 어요게 은빛 말고 금빛이었으면 참 좋았을텐데 좀 아쉽습니다 자 다음 이벤트는 4월 네번째 점검시까지 진행되게 되고요 어, 새로운 패키지에서 여기 왼쪽 하단에 시즌패스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 시즌패스는 이 왕실의 증표를 획득해서 랭크업을 하게 되면은 각 랭크마다 이렇게 보상들을 받는 이벤트인데요 프리시즌과 프리미엄 패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프리패스는 어, 과금하지 않고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랭크고요 밑에 있는 프리미엄 패스는 여기 프리미엄 구매 33,000원에 구매할 수 있거든요 33,000원 구매하셔야지 이 프리미엄 패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랭크를 올리는 이 경험치 아까 이름이 왕실의 증표라고 했죠 이 왕실의 증표는 지금 배틀모드 배틀모드 전체에서 이렇게 받을 수 있고요 어, 정령광의 실현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왕국 퀘스트에서 상자별로 상자별로 또 받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트레저 1단 트레저 2단으로 나눠져 있는데 트레저 1단은 정말의 탑 조사 왕국 퀘스트죠 트레저 1번부터 3번까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이 트레저 2단은 4번부터 6번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번과 프리미엄 보상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일단 첫번째부터 조금 비교가 되죠 프리미엄은 바로 R등급 귀걸이를 받습니다 그리고 주얼 차이도 약 3배씩 차이 나고요 SR 정령석 상자도 3배가 차이 납니다 오랭크때 받는 거는 이제 물약을 받냐, 아니면 부활하는 여신의 기도, 요걸 로 받냐 차이고요. 그 외에 소울도 3배 이상 차이 나고요. 어, 전부 다 3배 이상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10랭크, 11랭크에서는 일반은 성목의 열매를 주지만 프리미엄 패스에서는 이렇게 무료 다이아를 받게 되고요. 15랭크에서도 그렇게 되고. 자, 25랭크에서는 어, 주얼 대신에 어, 이 프리미엄 패스에서는 아이콘, 아이콘을 받게 됩니다. 아이콘과 기사단 테두리를 또 이렇게 받게 되고요. 마지막인 50랭크 때어 일반 패스는 그랑주얼을 받게 되고 어 프리미엄 패스는 이렇게 두근두근 스쿨룩 준 코스튬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요거는 뽑기로 안나오나 보네요 어 하지만 33,000원 치고는 어 그렇게 썩 나쁘지 않는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뽑기로 해서 무과금 뜨는 것보다는 어 확정적으로 주얼, 네, 몬스터 소울 다 챙겨가는 어 이런 시즌제가 확실히 더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뽑기 관련인데요 어, 이번 이벤트는 4월 첫 번째 점검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대체 4월 첫 번째 주가 지금 당장 내일 금요일까지 이렇게 이틀 남았는데 대체 이첫 번째 주의 기준이 어디야? 4월 5일부터인가? 아마 4월 8일날 업데이트하는 그때가 4월 첫 번째 주로 체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면 조금 기간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4월 8일까지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어떤게 나왔냐 바로 라스 기사단 최초의 기사단이죠. 라스, 그 다음에 나마리에 세리아드, 윈 퀴, 카르트까지 요렇게 6가지 캐릭터의 그랑웨퍼 확률업을 진행됩니다. 개수로 보니까 전부 다 손목 뽑기도 가능하고요. 문제가 <웃음> 문제가 또 천장 도달할 때 100%로 받는게 아닙니다. 아, 또 70%로 받게 되고요 지금 여러 사람들의 내용을 들어봐서는 이 천장에서 원하는 게안 나온다고 합니다 나마리에인데 막 다른 캐릭터께 나오고 큐이 뽑기로 했는데 막 카르트께 나오고 아주 지 멋대로라고 합니다 아, 이번에도 또 100% 천장이 아닌 70% 천장으로 또 아주 용버글 짓을 골라사고 있죠 자 다음 이벤트는 4월 두 번째 정기점검까지 진행되게 되고요 신규 서버 오픈 기념으로 여신의 축복이 또 다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뽑기한 개수에 따라 성복이 열매를 받는 이벤트고요 요거 하실 때 미리 성복 열매 받지 마시고 뽑기를 다 하시고 천장 때 천장 때 성복이 열매를 뽑기가 가능하니까 천장 뽑기할 때이 성복이 열매를 받아서 뽑기하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 이벤트로는 결제 이벤트 프로모션에서 4월 첫 번째 정기 전광까지 진행되는 이벤트입니다 오 이번에는 코스튬이 들어있고요 3일차까지 보면은 어, 보상은 그렇게 세게 들어있지 않네요 각 제로 100개씩 경험치 물약도 100개. 어이한 100만 골드는 주지. 10만 골드 들어있고요 은비드 왕국 10개가 들어있습니다. 어, 결론은 그냥 이 오르타 코스튬을 산다는 생각으로 구매하면 되겠네요. 자, 이벤트 기간 동안 만원. 딱 만원 이상 결제를 하시면은 무조건 받게 되고요 어, 만원짜리 패키지를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 구매할 수 있는 만원짜리 패키지가 대박 골드. 요거는 뭐야. 100만 골드를 받는 이벤트네요. 아, 천 달가 껴있네. 요거 딱 결제하면은 괜찮을 것 같고. 음... 저백만 골드 받고 또 5천... 3천짜리 있으니까 요거 세번 구매하는 거 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딱만 원만 채우려고 한다면은 자 여기서 받는 이벤트 보상들은 전부 바로 인벤토리 오는 게 아니고 우편을 통해 지급되니까 완료된 후에는 우편을 통해서 아이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한정 탈것이 등장하게 됐고요 보니까 기간제로 4월 말까지 4월 30일까지 판매합니다 속도는 저번에 팔았던 그 흑마랑 똑같고요 이름이 좀 기억이 안 나는데, 단계가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이샤크네, 이샤크. 얘가 빠른, 매우 빠른 2단계인가? 어, 매우 빠른 2단계. 그리고 이번에 출시하는, 한정탈 것도 매우 빠른 2단계이기 때문에, 어, 일단 색깔만 다르고, 속도는 같다.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매하는 방법은 라그나데아의 마구관을 찾아가셔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4월 두 번째 점검까지 왕국 퀘스트, 그러니까 AP 30% 할인 이벤트도 진행되는데, 시간은 뭐 이때까지만 똑같이 7시부터 평일은 7시부터 9시까지 주말은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월달로 넘어가면 은 4월에 그랑믹폰 페스티벌이 새롭게 시작되고요 이벤트 페이지 설명에서는 그냥 이 페스티벌이 어떤건지 설명만 돼있고이 누적 회차가 어 4월달로 넘어가는지 아니면 싹다 초기하고 새롭게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은 지금 없습니다 나중에 한번 문의를 제가 따로 넣어서 이게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초기화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게 될 때는 제가 여기 댓글에 직접 그 정보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4월로 넘어갈 때 여기 확정 변신에는 준의 어, 그랑베폰이 가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아니 신규 캐릭터 나온 게 3월달인데 4월달에는 좀 추가가 돼야 되지 않나? 적어도 4월 한 20일? 15일? 마지막 주차쯤에는 나와야 정상이지 않을까 좀 싶은데 아예 추가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 다음은 만우절 기념으로 내일이죠? 4월 1일 목요일 당일 이제 아침 8시 30분에 다이아를 주고 12시 반에 다이아 한번또 7시에 다이아 한 번을 준다고 되어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준다는 거는 50다이아, 100다이아, 150다이아에서 총3 0 0다이아를 준다고 되어있는데 보시면은 물음표가 적혀있죠? 제 생각에는 물음표 일단 만우절 이벤트에서 뒤에 0 하나가 더 붙어서 최대 3천 다이야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만우절 기념 특별 칭호 획득도 있는데 자 이렇게 일반 몬스터 뭐 이렇게 2020-11-401 마리 처치 이렇게 해서 준다고 합니다 요거는 뭐 효과가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칭호 보상에 여기 개수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죠 그 다음에 4월 1일 만우절 당일 아침에 새로운 SSR 아티팩트 진실의 푸른 장비를 우편으로 지급해 드린다고 합니다. 과연 이 신규 아티팩트 어떤 옵션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도감 들어와서 지 마지막에 이렇게 추가가 되었고요. 진실의 푸른 장비 옵션은 보스 데미지 증가입니다. 풀 초월 해야지 33%고요. 어, 이미 공주의 권리가 있는데 왜 똑같은 게또 나왔지? 어, 옵션이 다르네요. 아, 공주의 권리에 합의 호환으로 나왔습니다. 40%인데? 극초월. 좀 많이 차이 나네요. 한번 SR등급의 광기의 마흔이랑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아, 역시, 그래도 SSR등급이라고 SR보다는 엄청난 효과를 볼수 있을 것 같네요. 일단 SSR등급이 두 개니까, 그래도 이거 한 개로는 효과를 못 보는데, 일단은 패치노트 내용에는 이게 추가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뽑기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현재는. 아마 4월 중에 추가되는 업데이트에서 이 신규 아티팩트가 있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또 예상되는 게 설마 요거한 개만 나오겠어요? 다른 아티팩트도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이로써 계속 신규 아티팩트가 추가가 됩니다. 우리가 뽑기할 때 함정이 될지 당첨이 될지 점점 확률이 어려워지겠네요. 자 이렇게 4월에 새롭게 추가된 이벤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부분 4월 두 번째 주에 이벤트 다 끝나게 되니까 그때 쯤에 한번 또 이벤트 정기모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